같은 경우에 눈매교정술을 하면 이분 특유의 전태궁 관상이 다사라지므로그 눈뜨는 힘을 너무 많이 교정하게 되면 눈썹이 아래로 쭉 내려와가지고 어 인상이 고약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.